정신을 차리니까, 어? 나 지금 현장에 와있네? 아 맞다, 지금 나 출동 와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방공무원을 퇴사했다는 영상을 올렸었지만, 딱히 자랑도 아니고, 조금 쑥스럽기도 해서 영상을 내리게 되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역이냐? 공무원이 유튜브나 방송해도 되냐? 라고들 하셔서, 오해를 풀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방공무원을 퇴사했고 현재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왜퇴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정신력이 소방관이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감당하기 힘들만큼 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SSG 출신이면 뭐 정신력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SSG에서 겪었던 힘겨움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8개월간의 짧은 소방공무원 생활 했고 모 지자체의 공문 오류로 억울하게 서류 불합격까지 하면서. 삼 수만의 어렵게 합격한 소방공무원이었지만 저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시간은 약한 달이 걸리지 않았죠 뭐 일이 많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소방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방사에서 가장 좋은 선배님들 또 따뜻한 팀원분들과 근무했었고 그분들과 잠시나마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들은 저한테는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스스로 어 끊으시고 돌아가신 분 종이처럼 찌그러져 있는 차례로 피가 흐르고 있는 교통사고 등등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3, 4일 지나고 그 현장이 꿈에서 반복되고 또 아무도 없는 사고 현장에저 혼자 막 우득히 서있고 또 꿈이 변형되면서 제가 구조대원으로서 운전할 일이 없는 직책인데 꿈에서 출동이 걸리고 제가 직접 뭐그 구조버스를 운전하면서 저희 소방서 앞에 삼거리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당연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췄다 가야 되는데 뭐 출동이라서 그런지 사람 퉁퉁퉁 치면서 막 부딪히면서 출동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막퉁칠때막그 느낌이 느껴지니까 꿈에서 튕겨지듯이 꿈에서 깨기도 하고 이런 조금 뭐 정신사나운 꿈들을 악몽들을 많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자다가 막 발작하는 바람에 저희 아 와이프가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불면증에 정말 많이 시달렸죠 물론 이런 부분도 힘든 부분이었지만 특히 아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된 색관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부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높은 아파트였어요 특히 진입해야 되는 해당 층에서 다섯 층 정도 더 높은 곳에서 레펠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레펠 진입은 선배님이 하시고 저와 또 다른 팀원분들이 인간 지지대 역할을 했어요. 뭐 딱히 막 고정물이 없어서. 물론 여러 명이 몸에 루프를 돌돌 검고 바닥에 딱 붙어서 지지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위험요소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료가 아파트 외벽 상공에 50m에서 로프를 타고 있는데 제가 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뭐 퇴근하면 뭐하지?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 현장에서는 정말 완전 미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한 번은 공장 화재 현장에 갔는데 다행히 그 공장 안에 인명이 없어서 구조대가 진입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거의 그 정도 정신을 놓은 듯이 몸을 때렸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어? 나 지금 현장에 와 있네? 아 맞다 지금 나 출동 와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출동한 기억조차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느낀 게아 이러다가 사고내겠다 물론 뭐 혼자 죽는 것도 큰일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분명 우리 그뭐제 옆에 있는 팀원분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소방조직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사용하는 법칙인데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나고 300번의 예비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 징조들이 출동하면서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300번 중에 한번 뭐 29번 중에 한 번, 뭐또한번 이런 징후들이 보이고 그것이 저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뭐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퇴사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일상을 지켜드리는 명예직업 소방관 그 길을 내려놓고 퇴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철판 깔고 저의 불완전함을 제가 부족함을 외면하고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분명 팀원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마 아주 큰 후회를 남겼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생각을 훨씬 상회하는 재밌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분해 넘치는 좋은 분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삶은 공무원처럼 안정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삶이지만 뭐 분명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별볼일 없는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계실 모든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